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역은 화계, 화계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Yeah. This stop is 화계, 화계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